세상을 빛나게 할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왜 순간에 그치는 걸까요? 아름다움이 찰나에 머물지 않고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조광 페인트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도료시장에서 첫발을 뗀지 70여년 정상을 향해 걸어온 조광페인트의 역사는 바로 대한민국 도료시장의 역사였습니다. 상상과 기술의 만남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인류의 꿈을 조광페인트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주거와 생활, 공간으로 이어진 역사를 넘어 조광페인트는 내일의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바라는 꿈, 그 꿈이 실현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상상력은 사람들의 생활을 진화시켰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성능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의 염려를 덜어줍니다. 나노기술을 비롯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혁신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조광페인트의 믿음은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글로벌 화학기업의 틀을 다져갈 수 있었던 힘 최고 품질의 제품은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력에서 출발한다는 믿음 국내 유수대학 연구소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컬러의 제품을 공급해 세계의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기술로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세상을 행복한 메시지들로 가득 채우겠다는 조광페인트의 약속 국내 유일에 도료 도장 분야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합니다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 조광페인트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북경사무소와 상해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베트남 조광비나 세계 유수의 기업과 함께한 기술재휴 조광페인트의 무대는 이미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조광페인트가 꿈꾸는 세상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간 그것은 곧 우리 생활의 혁신 그리고 그 중심엔 인류가 있습니다 인류발전에 공헌하고 인간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합니다 글로벌 화학기업 조광페인트